오파크 여러분! 토파크요 그럼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99세치짜리 대광어를 맨손으로 잡았던 검은들로 가서 해를 지를 해서 잡히는 거라 먹어보자! 오늘 좀 길었네? 역시 오늘의 목표는 그때처럼 커다란 광어는 못 잡겠지만 그래도 광어를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멀어가지고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근데 여러분 검은두하고다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요! 낙지 한 마리도 못볼 때도 개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검문도에서 99세지 광어를 맨손으로 잡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 영상이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검문도로 오시면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날이 굉장히 이례적인 날이었어요 그날만 저희가 해루질한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했는데 그 다음날 낙지 한 마리도 안 나오고 꽝 쳤습니다 오셔서 못 잡으신 확률도 이 많이 있다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알아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저희가 또 해루질을 하는 날이니까 몰때를 아주 제대로 보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터급 광어는 안일지라도 광어나 해로질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 그리고 낙지 이런 것들 한번 잡아서 추배해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잡으러 가시죠. 고고씽 근데 누구야 낙지. 아, 아 눈뽕하지 마.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번에 대왕 광어를 잡았던 데입니다 여기가. 근데 저번에 물이 맑았는데 에이. 너무 더럽다. 여러분 이거 광어 있어도 안 보이겠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셋이 나란히 있어서 하기 짜마 가볼게요. 솔직히 여기서 40 정도 되는 광어만 잡아도 충분하거든요. 오, 서대, 서대. 서대, 서대. 이걸로 잡죠. 오. 없지? 응? 줘봐 내가 볼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오케이 비로 오케이. 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어? 어 이리로 어, 어, 내부 어, 아래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잠깐만 꽃게도 있어 아 어, 빠져나? 아 여러분 그래도 광어 아니어도 서대가 있습니다 서대 아 근데 서대 너무 빠르다 저 여기 또뭐 있는데 ABX에요 저번에 어. 큰 광어 봤을 때가 요 라인이었거든요 자 이쪽 잘 봐야 돼요 콜린이 여기 근데 원래 꽃게도 있어요 있긴 있었어요 새끼 아니 꽤 컸어요 거의 성체 사이즈였어요 이거 이거, 이거 봐봐 오, 섭, 섭, 섭, 개커, 뭐 개커. 개커. 오 섭섭 개커개커 우와 아 근데 아까 그 꽝이야 하이 리 왜, 왜, 뭔데, 뭔데? 바카치이? 조심해. 왜요? 바카지가 개 빠르고 바로 없어져. 저기 또 있네. 야, 저 바카지 진짜 크다. 일단 이렇게 밟을게 육지로 간다 육지로 간다 자아채 나이스 우와 어, 들어가 아가이치고 굉장히 큰 사이즈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 꽃게야? 자아자아자아 밟아 밟아 밟아 아씨말 불렀어 지금 거문도에는 원래 꽃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늘좀 이례적인데 이런 날에 또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일단 나와 일단 나와 정신 못 들였어 꽃게 꽃게 사줄게 <웃음> <웃음> 왜왜왜왜 오야야야 크다 크다 크다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우와 낙지 낙지 아, 낙지 사이즈 좋다 오 이거 두께봐봐 바로 추바더라도 되겠는데? 아, 봐. 아니 야 미안해 미안해. 아, 얘네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다리 하나 주지 뭐. 야야야야 야. 카지야야 야. 하지 마라. 시야. <웃음> 오 예. 내가 손으로 잡을게. 박해 나거든요. 박하지. 밟았어 잡았어? 잡았지 렉기야 예. 들어가라 오 얘도 엄청 크네 둘은 비슷한데? 예, 예, 낙지 공격하지마 내거야 다리 하나 야야야 예, 예. 예, 예. 먹을 거 맛있게 먹어 뭐야 저개커야 이거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개커 이거 야. 들어줘 이거 들어줘 야. 잠시만 이, 미쳤어 조심해 물리면 진짜 끝나거든요 여러분 오. 우와 야. 우와 야. 말이 안돼 이거 들어가라 자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쟤는 말이 안돼요 오늘은 개 파트인데? 이러다 광어 똥한 마리 나준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특이한 거 나왔어 이런 것도 교육 이쪽으로 한번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뭔데요? 자... 갯민순 탈팽인줄 알았네 리발 네 쓰레기, <웃음> 쓰레기. <웃음> <웃음> 잡았어? 오우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잡아서. 집게 떨군다 집게 떨군다 살 많아 어. 오 야야야 부순 거 같은데? 아니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 야, 붙쳤어 어,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야, 이게 있어, 3, 있어. 3점 꽃게 달려봐야 돼. 오케이. 할수 있어? 어. 로와이레 어. 기야. 이게 3점 꽃게야 3점 있어 가지고. 점이 3개 있다고 3점 꽃게라고 그러기도 하고. 원래 다른 명칭이 있는데 나잘 몰라. 뭐야? 방금 보고 지어낸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나도 아니, 할 수겠네. 그럼 난3다꽃게 할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겁나 커. 와 <웃음> 역시 러문도. 근데 이거 광어 나오는 거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아, 여 어디 어디게? 형 잡아 잡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물렸어 야, 이제. 야. 이제. 낙지 낙지 잡아 잡아 잡아 야뭐양조에서 난리야 어디로 가야 돼 잡았어? 나잘야될거 같아 너무 잡아얘 놔줄게 왜왜또뭐 있어 왜 이렇게 바빠 지금 볼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너너너너너야 물렸어 야 물었다고 야, 잠깐만 아, 줘, 나, 줘, <웃음> 방금 잡아내도 크다 낙지는 그냥 방금 떨궜어 괜찮아? 어괜찮아낙지 필요 없어 <웃음> 야, 여기 삼정 꽃게밖에 없나봐. 각각류가 끊임없이 나와주니까 제가 엔돌핀 빡돌아요 지금. 저 뭐예요? 참돔이야? 아, 이거 참돔이야, 예. 금지시야, 금지시야. 너 쪽으로 가긴 한다, 야. 눈 도는 거 봐. 바로 잡아줄게. <웃음> 왜? 아, 불가사리. 한번 들어봐. 젖을 거 같은데? 어, 어 젖었다. 아, 씨발. <웃음> 아, 이게 뭐냐면 이게 톱날 불가사일 거야, 아마. 이게 톱날 불가사리? 어, 모르겠어. 지어낸 거야. 쓰리다 저거. 어, 어 쓰이다 어, 뭐야? 뱀이야? 어, 잠깐만, 잠깐잠깐 곰치, 곰치 같은데, 곰치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아, 배도라치 겁나 큰 베드라치다, 근데. 들어가면 답이 없는데. 아, 이거 죽어서 해서 먹으러 구나 어, 잡았다. 어? 뭔데? 망상어 버려. 아, 저거 뭐야? 파란색? 왜 파란색이야, 쟤? 그럼 어, 어, 잡아보자. 파란색으로 지금. 그렇지! 개신기.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그럼 보이시죠? 예. 색이 미쳤어요.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어? 오, 아우 이거 예. 어, 뭐야? 또 잡아. 어어 드리기? 어, 어. 완성.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소라 좋아해? 음, 오, 소라 아, 꺼져. 콜리님이 발로 바가지 밟고 있다 그래서 저 꺼내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아, 애매하게 잡았군. 아, 아개 아파. 아, 진짜 개 아파. 봐봐. 야 자궁 났어? 이거 봐봐 이거 좀두개 보이죠? 우와 이거 장갑을 었는데아 피나네 이개 이렇게 어있어자그 원래 바카지가 꽃게보다 작아도 무는 힘이 훨씬 더 세다고 하거든요 제대로 몰래본건 처음인데 진짜 아픕니다 못 버틸 정도예요 어 뭐야 어 살아있어 능성어 어? 숨 쉬잖아 지금 진짜 살아어 어, 진짜 살아있어 얘가 어얘꼬 꽃게 꽃게 꽃게 꽃게 야얘 작은 꽃게 들고 간다 아이고 자연을 느끼 광어? 광어 광어 광어 드디어 여러분 광어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어디 보여? 아이 너무, 아, 야, 너무 작다 예 잰다 잰다 맞주자 이거 가 여러분 다음 포인트 오자마자 지금 광어 새끼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증조입니다 이거 봐 이거 봐능성어 살아있잖아 진짜 광어 광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천 제발 어떤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도다리 없어 어딨어? 광어네 도다리 네, 아니야 광어, 광어 광어 광어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 네. 누르는 게 낫지 않아? 내가 볼까? 앞에다가 대고, 대고? 한 방이다 한방 노쩨도 원망할 거야? 어야야야야야 어. 리바렉이야 감성매 해할수 아,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작아 내가 옆에 살짝 찾아갈게 어, 어. 잠깐만 눈 떴다 눈� 떴어, 어? 이렇게. 내가 밟아? 또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우 <웃음> 역시 거북은도 또 광어를 이렇게. <웃음> 가자, 입질을 가자. 자연상인지아닌지 한번 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얘탈 양식인가봐. 아양식 양식 양식 옛날에 잡았던 건 진짜 자연산이었는데 원래 이게 배가 진짜 허용면은 자연산이고 이렇게 얼룩덜룩하면 은 양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양식 탈출한 거로도 챙겨야죠 들어가라 아, 어, 어, 나 이거 못들어 나도 못들어 나도 못들어 홀리야와 <웃음> 여러분 진짜 또 광어를 했습니다 광어를 해버렸어 여기다 아까 그 꽃게 아까 박하자한테 물리고 나서 이제 집기 종류한테 안 물릴 거예요 족대로 들어오게 이래 끼야 나이스 자보건님 꽃게 한 마리 더잡아왔습니다 아좀 작은데? 네. 여러분 너무 작아요. 되게 작은 거는 꽃게 금지 시장 있기 때문에 살려줄게요. 자 조심히가. 자솔종계 치어들이 자요렇게 다녀요. 귀엽죠? 잡지 마세요, 쏘입니다. 꽃게 꽃게 꽃게, 꽃게? 어디? 이거 족대로 잡아야겠다. 꺼졌어. 이거 놓치면 끝이야. 이 꽃게 종류들이, 꽃게 종류들이 놓치면은 잘 보일 것 같은데 바로 없어집니다. 아픈 감생이야? 아 너무 아프다. 아, 배영에 배영하고 가. 배웅이도. 아너 아, 젊은데 왜그러냐 계속? 결혼해서. 어? 뭐야 나도 했는데? 아, 미안. 와 문희 무늬 무늬 족대 족대. 오 끝났다. 아. 문희는 족대로 잡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빨라가지고. 자, 여러분 낮은 � 개 이렇게 발견하는데 어디 갔니? 그래서 지금 바가지한테 원앙이 좀 있거든요. 여기 있다. 우 진짜 씨. 우와 겁나 빠르죠. 자 요런 식으로 개 튀기 때문에 한번더 치면 못잡습니다 근데 왜왜왜? 왜, 왜. 아, 너 군소면 가만 안 둬. 어, 여기 사이에. 뭔데 한번 잡아서 올려보자. 아 놓쳤어. 야! 아 놓쳤어. 오 나왔다. 아 갔어. 여기 다 여기 있다. 어유 크다. 어유 크다. 크다. 잠깐 나가 있어봐. 어이구야 어이구, 목물 그만 뿌려 퐁! 쉐이기야 족대 이렇게 넣어버릴게요 조심해 조심해 예 바로 넣어 아, 우와 크다 크다 크다 나터뻑한거 <웃음> 싫어 뭐야 난낙지대가리인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왜왜왜 못됐다고? 족대 넣어가지고 족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가고있어 가고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기 어떻게 잡혀 말이 안돼 어떻게 잡았어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았어, 손으로? 살아있어! 야, 이거 어떻게 잡았어? 근데? 아니, 아니, 멀쩡한 애야, 얘? 멀쩡한 힘 없는 애야, 약간? 어, 힘이 없더라고. 와, 말이 안 돼, 여러분. 능성어를 때려줄래? 야, 야, 얘 옆에 아가미 피나는 애, 아, 아니, 아니, 아니, 선홍빛이야. 얘, 얘가 그냥 잡힌다고? 야, 이거 대박이다. 저돌개렇게저 낙지 처먹지 말아야 될 거야. 우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가미 선홍빛인 거 보이시죠? 런트파. 왜, 왜? 어, 이... 어, 뒤진 거잖아. 아니, 아니, 소라. 아, 소라, 기가 잠깐만, 이거 뭐야? 아이씨, 야, 에어리 같아. 붙어 있잖아, 지금 얘. 아, 나새낙진줄 알았네. 야, 능성어 손으로 잡은 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 너무 팔팔해데 이거 어떻게 손으로 잡았대 홀리와 근데 사이즈가 이게 빵이 말이 안 되는데 검은도잖아아 검은도지 저거 다 보여? 어소라 소라 1, 근데 여러분 소라 같은 경우는 지역춤이 아니시면 은 되도록이면 잡지 마세요 왜냐면 이쪽에 어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라는 있어도 절대 안 잡습니다 능성호 크게 한번 보여드리죠 우와 이거 말이 안돼 여러분 이거 주작이면 저 채널 싹 잘게요 우와 크게 보세요 솔직히 이거 광어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우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응 음. 그거 알아요? 아직 안 끝났어 오. <웃음> 여러분 광어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이거 40은 좋게 돼요 근데 얜 빵이 미쳤어 네. 박하지 가스라이팅 미안 어, 어 커져 이걸 어떻게 잡았어요 손으로 잡았어요 <웃음> 손으로, <웃음> 손으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계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뭔데 뭔데 뭔데 이게 아니고? 이거? 아 어, 골뱅이네 원래 골뱅이 있어요 여기? 너무 처음 봐 근데 이거 작아 이거 놔줘야 돼요 요런 모래 느낌이면 또 광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폴리니 원하는 메타크 그때 잡았다고 광어 무릎 한번더 깨질 수 있나요? 아열번이면 깨질 낙지? <웃음> <웃음> 너무 깊 할수 있어 발로 차 일로 드리블해 드리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놓쳤어 놓쳤어 왜왜왜 꽃게 꽃게 아니 지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어젯어디 너무 많아 오 꽃게다 꽃게 어네 크네 크네 아얘안 되겠다 근데 이게 말랑이야 자 여러분 사이즈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다 말랑말랑 이 지금 들어가죠 이거 놔줘야 돼요 이거 먹어도 살이 없다 그럽니다 야 바깥이 대물인데 이거 바람 많이 젖어도 돼? 응 나이스 오개코개코 <웃음> 다주는 일리봐왜왜왜왜 낙지? 저번 일와 이래 기야 오 괜찮네 자, 여러분 낙지는 바로 여기다 들어가라 이거 뭐야? <웃음> 바꿔주지? 넌니저어 <이건 리저스>, 이래 기야 <웃음> 나이스 <웃음> 우와 얘 진짜 크다 자 여러분 저쪽에서 지금 홀리님이 서대 발견했다 그러네요 서대 없어졌어? 아 이거 절대 못 찾는다 서대가 이렇게 퍽 하고 바로 숨어버려요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딱 지형이 낙지지형이거든요 이렇게 자갈이 많은 데는 낙지가 많아요 어 전복 아니겠지? 음, 네개큰돌 버려. 저 낚시 나왔습니다. 낚시. 오 너무 작죠 바로방생 버려버려 자 여러분 원뿔 군소 나왔습니다 이야야보라빛오 뭐, 어, 얘도 못뽑네오 얘도 보라빛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 이게 군소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궁뎅이가 넓죠 원뿔 군소라고 하는건데 사실 얘는 해수어 키우시는 분들이 필리핀 군소라고 해서 수입을 해서 키우세요 왜냐면 은수족관에 이끼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족관에서 이 원뿔 군소를 한번 받아가지고 먹었었거든요 맛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아 군소는 맛없다면서요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 원뿔 군소 나 그래서 그분한테 더 달라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귀한거죠? 어. 아, 귀하죠 그거 먹어봐야 되 이거 외래종이에요 뭐? 드셔보세요 낚시성공 개맛없는데 뭐요 뭐요 뭔데 뭔데 낚지? 코코코코 이거 괜찮아 이런 거 깊이 있어도 족대 없어도 돼요 아까처럼 놓치지 마요 아또 놓쳤네 <웃음> 아 네, 근데 너무 작았어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쳐어 어, 하나 더 가져가요 좋겠다 맛있는 거 먹어서 어, 이거 또 있다 이거요? 오 맞네 게이드 진짜 맛있는데 개부럽다 하나 줄게요 아냐아냐 나 먹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아주 바다의 대표적인 유해동물 별불가살이 나왔습니다. 아, 꺼져. 어, 낙지인가? 어디 어디? 오, 낙지가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와 잠깐만. 오, 어, 야, 왜얘 이렇게 박혀있냐? 으아악 오, 개커. 야, 우와 이게 말이 돼? 저번에도 돌문어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1kg 돼요. 예, 나, 나, 나. 오, 대박이다. 사실 저번에도 딱 저런 비슷한 문어를 잡았었는데, 요 틈에 들어가 있네, 진짜. 뭐 잡았어요? 초대고동.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록이 있어요, 록아 어, 안돼 안돼. <웃음> 여러분, 저 초대고동은 독이 있는데, 독샘, 침샘 요런 것만 빼. 빼면은 해루도 뭐 먹을 수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은 좀 에리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루질 끝났고 지금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곤해리질것 같아요 와 오늘도 역시 검은도 대박 응. 우와 어유힘버라 힘봐라 이거는 맛있다매 근데 진짜 맛있어 딱봐도 소세지 같잖아 무슨 맛나? 소세지 맛 광어 이야 이 광어 진짜 살아있네 능성어는 살아있어 능성어도 살아있어 얘도 살아있어 죽었냐? 살아있다 <웃음> 살아있다 나머지는 뭐 꽃게 낙지들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야야 손에 손 잡고 야 근데 얘네 다 잡고 있네 원래 이래 합동심이 강해가지고 서로 죽일라 그래 야야야야 야, 야, 야. 원플러스는 이벤트 야, 야. 레츠고 이게 뭐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종 조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형뭐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 다 가져가야 돼 그러면 나 문어하고 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딱 봐도 소세지 같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 나요거두개 가져갈게 너 그럼 이거 해루 낚시야 왜 화가 났지? 아니 너가 좀큰것 같잖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수염이 난 거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접사가 잘돼 으으으 개리발 오늘도 복장이 되게 카드캡쳐 체리 같다 네, 오늘 저 혼자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루질로 맨손으로 광어란 능성어를 잡아왔습니다. 아 이러거든요. 자칫하다 생으로 핥아버리면 안 돼요. 핥아면 먹을려요 비브리오 페얼증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은도 해루질을 한 이유로 동해안에서 해루질을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좋은 거 잡혀봤자 겨울이 피문너그 다음 좋은 거는 돌게. 했어 너무 재밌어요. 이사가 그냥 같이 갈 거야, 너랑. 아, 나는 싫어해. 너 검도 사는 사람들가스라이팅 아니야? 뭔 소리야?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광어랑 능성으로 자뭘 해먹을 거냐? 바로 바로 바로 너가 루칭크 해줘. 바로 바로 바로. <웃음> <웃음> 잘안 맞네 우리 합이. 너내거좀 보라니까 진짜로. 니네 댓글만 막 저는 운동해요. 이런 댓글만 보지 말고 좀 제발 영상을 보라고. 너무 좋아 운동. <웃음> 네 너무 귀여워 <웃음> 은혜가 여러분 진짜 좋아요 맨날 댓글만 보고 키조키조 웃고 있어요 나랑 대화 안한지 3시간 넘어요 <웃음> 다시 한다 마지막이야 바로 바로 바로 그러니까. 뭐 해먹어보자 먼저 하지마 먼저 알려줘 내려놓기 싫어가기록 괜찮아? 어. 광어 스테이크랑 능성어 스테이크를 먹어보자 한다 시작 광어 스테이크 <웃음> 능성어 스테이크를 해먹어보자 <웃음> 아 먹어보자 <너무>, 자 <너무>, <웃음> 어쨌든 여러분 광어 스테이크랑 능성어 스테이크 한번 해먹어볼건데 광어는 후라이팬 에먹을거고 능성어는 한번 에어프라이기 스테이크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광어를 딱 뒤집어보면요 여기는 지금 하얗지한거 얼룩덜룩하잖아요 아, 아, 자연산이 아니라고? 그렇지 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산이 탈출해가지고 살고있는걸 저희가 잡은거예요자 그리고 요 능성어도 제가 봤을때는 자연산 아닌것 같아요 왜냐면 얘 말고 작은놈이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두마리 좀 힘이 없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도 콜리님이 굉장히 힘없이 옆으로 누워있는 녀석을 잡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양식장에서 비실비실나 애들을 그냥 밖으로 던진 거를 저희가 주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바로 요리를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바로 손질할 거예요 손질하기 전에 둘, 셋 뭐, 뭐, 아. 아, 나도 같이 그거 했어 뭐를? 립싱크 <웃음> 너는 왜 립싱크해? 한다 하나 둘셋 목욕하러 가자 나? 나? 나 목욕 시켜줄게 아넌 너무 더러워 야 이건 너무 진심 아니야? 능성어 던져버려 광어 던져버려? 아직 아니지롱 플라이어 가래 플라이어 가래 <웃음>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어? 하나 둘셋둘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 하나 아나온 <웃음> 살아 살아 살아! 왔다야! 도도도도도조도야할 도도도. 거면 나보다 크게! 조조 조조! <웃음> 자 먼저 능성어부터 손질 <웃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아 맞다, 비늘 털어야 돼. 아씨 뭐야? <웃음> 아참 그여러면 저희가 이거 두 마리 말고도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꽃 게는 콜리님 어머니한테 드렸고 고고 형은 원뿔군소랑 문어랑 가져가서 먹는다고 해요. 거기 옛날에 내가 먹었던 필리핀 군소 있지? 그거를한 다섯 마리 잡아가지고 보고 형 먹는다고 가져갔어. 내가 개 맛있다고 했거든. <웃음> <웃음> 일단 끝나고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나더라고 막 가져서. 이거 진짜 소세 손이... 지마자 <웃음> <웃음> 먼저 비닐 바로 조조조조조조아 재밌다 아개 재밌어 아 반대쪽 해볼자아내 차장님 꼭 하고싶어가지고 따라하고 마 재수 아 너무 마상아나 어. 그런 줄임말 개 싫어하는데 네싸처네싸처는 그, 내내 뭐야? 뭔줄 알아? 싸드기터 <웃음> 어떻게 알았어? <웃음> 진짜 안할려주너 어떻게 알아서 <웃음> 갑자기 생각났어 <생각하고 웃음> 근데 그러고 <그럼? 웃음> 너 바로 치는거 너무한거 아니야? <웃음> 자 손질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셋어때야 어때? 뭔가 좋지 이거? 어. 뭐가 좋아? 뺏기 는 뺏기는 게. 뺏기는게 좋아? 어. 아니야 내가 뭐라 할줄 알고 너가 벗을까봐 <웃음> 맞아 벗은좀 무섭긴 하지 돼지라수 <웃음> 로키 얘가 추롭추럽해줄거야 야야야야 저말리 꺼져 아야. 뒤에 등지내로 잘라줘 <웃음> 사무라이 <웃음> 잘했네 됐어 이제 여기 올려 플라이어 그래 너뭔줄 알고 쓰는 거야? 알지? 팀오버파이터에서 쿄어 그래. 우와, 너 어떻게 알아? 저 사실 게임순이야게임순이자 여러분 광어 이빨이 엄청납니다 야 그거 왜 스펀지밥 아니야 이거? 네모 네모 스펀지밥 얘도 비늘 쳐줘 아니 이거 안해도 돼오 뭐 해야돼 오리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비닐 깠으면은 이제 바로 손질 한번 해볼 건데 능성어 먼저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싸다 스테이크해서 먹으면 너무 양이 많아서 못 먹잖아요. 자 그래서 반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반들은 어머니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짬처리를 아니고요. 짬처리라고 할줄알았고요 어머니가 짬처리 해달라고 하셨고요.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조용히. 아자 그럼 여러분 이 능성어 있죠. 자 요거는 노모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침을 질질 새는 애고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여러 그래서 일단 광어 뱃기는 저머리 꺼지고 포를 한번 떠보죠네요자요 겨드랑이 사이로 <웃음> 라사 항우라이자 여러분 이제 안에 있는 내장 네 한번 빼주고 올게요 자, 이거 배쪽을 라상라삭 라상 내장 네다 뜯어 버섯 자 여러분 이 능성어가 기름이 진짜 많거든요 은혜는 좀 기름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는 연어 같은 것도 못 먹거든요 아유 참 살기 힘들어 너가 연어 다 먹잖아 맞아 개꿀사꿀 리발꿀 그게 뭐야 막 원래 옛날에 했던 유행언데 개꿀사꿀 리발꿀 한번 해봐 재밌을 것 같아 하나 둘셋 개꿀사꿀 <웃음> 자 이렇게 내장 네 싹다 뺐으면은 바로 일단 포를 때 건데 라삭 어기야기요 라차 어기야기 라차 어기야기 나중에 동안 되겠다. 왜 얼굴 근육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 진짜로 나 얼굴 알지 잘 쓰는 거 아.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진짜 변화가 없는데 얼굴 변화가 제일 많은 표정 있어요. 변해야 <웃음> 안녕. 수영장 가도 되겠다. 왜? 코에 물안 들어갈 것같아딱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볼도 못해라 그랬어. 싹싹 사브라이. 자 그래 여기 딱 잡고 싹싹싹싹 쓸어주면은 아우 이제 너무 잘한다. 인 개잘지. 음. 잠시만. 그냥 디스 해줬으면 좋겠어. 자 다시 나좀 디스해봐. 야 개잘지 봐봐. 병... 이 ㅈ 너 못하네 <웃음> <웃음> 그 정도는 아닌데? 자러분 <웃음> 그리고 여기 가시 이거 날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만져봐. 그지? 있지? 그리고 뒤에는 없거든? 아, 만지라면 좀 자꾸 지워. 아, 나, 나 까나니손 네 만지고 싶어. 서 아, 땀 났어. <웃음> 어디에? 네 이만. <이마. 웃음> 기름이야. 자, 여기는 V자로 딱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맨살입니다, 맨살. 자, 요거는 랩핀에다가 깔아버리고 오징어 게임 낙지 치기. 수분기를 쫙 한번 빼줄게요. 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광어 손질을 잘 못하거든요. 너 광어 할줄 모르지? 알지? 불화 손질지 마, 이래, 끼야. <웃음> 자, 일단 머리 먼저 따줄게요. 야스 오, 오늘 클일다 야, 얘왜 이러냐? 오, 쉣, 쉣, 쉣, 쉣,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자 모자이크 모자이크 얼굴 말고 씨. 자 여러분 요거 내장 사다 빼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광어 내장을 다 빼줬으면 지느러미 죠 이쪽을 자 요렇게 뼈를 타고 가야 돼 이렇게 그렇지 자 여러분 광어 다 했습니다 자이 가시는 부분 라사 날려버려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이제 요렇게 손잡이 딱 만들어가지고 아나 너무 잘해 이제 여기어기로쳐도안 불러도 돼 이거 봐봐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여러분 이렇게 두 점만 하거든요 자 요거 바로 내킨 네 은혜 가져와 가져오라고 빨리 가져와 자 갖다 마 가져오겠습니다 으아. 아 표정 진짜 <웃음> 근데 너 진짜 싫어하는 거 너무하지 않냐? 다널 좋아할 순 없어 <웃음> 자냅킨에다가 던져버려 물기 다 빼버려 탁탁탁탁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가끔 어떤 무식한 우리집에 사는 애가 엄청 세게 치거든요 요거를 참 골치 아프고 대화도 안통하더라고요 얼굴 쳐봐도 돼? <웃음> 자그러 이렇게 수분을 말리는 동안 스테이크를 하기 전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따라오세요 요은씨 빨리빨리 빨리 안 오시면요 여기 홈버터 있죠 요 홈버터로 뺨을 세대 때리 다음에 어퍼컷 날리 다음에 목줏 바로 강타할 거예요 죄송해요. 자 바로 후라이팬. 팅! <웃음> 내가 이겼다. <웃음> 바로 파이어! 자이야어 엑스트라 버 올리브유를. 어, no, 유가 no, no, no, no, no, no, no. 지금 딱 봐도 개 빠진 게보이시요 여러분? 원래 롱롱롱롱 같이 외쳐 다는데 혼자 개 빠져가지고 지금 멍하니 그냥 이것만 이렇게 보고 카메라만 찍으면 내일 끝이야. <웃음> 자, 여러분 여기다가 러터, 어, 러터. 종이도 같이 자르. 내 스킬이지. 종이는 이렇게 벗겨나고 요거는 바로 여기서 땡기면은 팀. 그게 무슨 거야 <웃음> <뭐야. 웃음> 여러분, 얘네를 녹여줘요. 슥삭, 슥삭. 이거 유행 없지? 그럼 개초 받아먹기 아니세요? <웃음> <웃음> 개좋아해? <좋아하네? 웃음> 왜이렇게 좋아해? <웃음> <웃음> 너 놀리는지 귀엽네 <것> <웃음> 아 진짜 이거 되게 놀랍다 <웃음> 뭐를 뭐를 귀엽다 이거 아니 안놀렸어 아니 방금 진짜 귀엽다, 귀엽다고 여워서귀 하는데 왜 사람들 이 설레 너가 안, 다 설레, 망쳐 안설 얼굴 안설레 귀엽다 <웃음> 자 여러분 버터가 이렇게 녹아갈 때쯤 다요 아, 마진단을 마진단을 왜 이렇게 다른어한 스푼 쫘 조용히 좀해 내가 요리할 땐 껴들지마 내시간에 아아아 너 운동이 얼마나 아, 아, 무서웠잖아 아, 개땡큐 도도도도도 여러분 이 소스 이름이 뭐냐면요 버터 갈릭 소스거든요 그래서 마늘이랑 버터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아주 의외의 것이 들어갔는데 뭐냐 자요 릴라로가 들어갑니다 밀가루 요 정도 만 밀가루가 붙지 않게 저어주는 거야 이거 봐봐 특이하지 내가 파피오트 해가지고 너 괜히 이런 거 해보고 싶구나 원래 맨날 그네가 아, 네. <웃음> 공격할 때 대답 안 하고 로까 페벼서 찍으면 돼요. 또 공격 하나 해봐. 싫어. 여러분 여기 냉크림을 살짝 자 요거를 계속 저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바로 눌러붙어서 타버리거든요. 이제, 이제 꺼야 될것 같은데? 아니지 불을 낮춰야지 이제. 아니 그냥 끌면 나요 아니 요 아니요 아직 들어갈 게 있어요. 어둡구만. 뭐 <웃음> <웃음> <웃음> 그냥 불 꺼. 아지었어 생크림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뭐야 그만큼 넣고 그럼 어떻게 더 화끈하게 한번 해봐? 어제 밤처럼? 아 어제 밤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조용히 해 이런 거 우리 엄마 본다고 아니 나도 속상해가지고 <웃음> 자라브리키 됐으면 마지막 할티 이태리안 지자피즈 들어가 이게 많이 들어간 게 중요하다고 요 진짜요? 아니요 내가 좋아해서요 아또 돼지 되겠다 보도도도도 <웃음> 자라브리키 어느 정도 됐으면 여기서 간을 조금 해야지 나 그래서 로금로금 로금로금자그 다음 바로 로즈 또 루츠루츠 해야지 아 이제 너도 서른이고 나도 서른하나 아 진짜 아, 아, 아, 아. 루츠루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 완료됐으면 바닥에 뿌려주는거예요 너무 멋있는거죠? 이거 내가 조금 집어서 먹어봐. 먹어볼게 초베르 인생 끝난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주세요? 내가 증명할게 여기서 show me the money in the house 속초 ㅋ ㅋ ㅋ <웃음> 요즘 쇼미더머니 빠져요. 아, 옷도 그서 약간 레이어드 약간 1980년대 그런 느낌으로 시계 아, yeah. 아, 아, 저거 저거 <웃음> 다 레퍼드 레퍼드 배파를 받았다. 레퍼드 거퍼드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이다 배파를 다 배파를 받았다. 이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이다 배파를 거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이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이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배파를 받았다. 다이다를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난리룰런너뭔줄 알아? 어. 뭔데? 난리룰런 잘하네. 그다음 에 루추루추루. 루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바로 옆에 카메라 살짝 열면 애순이 저기 대기하고 아, 있습니다. 애순이해어 그거해 너. 어머, 야내 야, 채널인데 네가 자지우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거 두 개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네네 네, 네. 너 그거 아니었잖아. 어쩌라고 우리라 로로 너 이거 하라 그랬지? 어. 올려버려. <웃음> 들어가라. 라가리 봉쇄 온도 2 0 0도씩 바로 화끈하게 조져버려. 시간은 10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딨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어, 아, 이거. 오, 오. 잠시만. 프라이팬, 너 머리통 한 대만 띵 쳐가지고 너 이렇게 진동 오게 해도 돼? 어, 카메라 줘봐. 하나. <웃음> 아, 귀여워. 아! 애재밌구마 <웃음> <웃음> 표정 진짜. 아, 귀여워. 아니야. 아, 귀여워. 프라이팬! 깽! 깽! 깽. 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 <웃음> 바로 파이어야 자, 여기다가 바로 롱, 롱, 롱. 어, 개 빠져나, 안 빠져나 해서 내가 안 했는데, 개 빠지지 않았고먼 아까 은두이들 다섯 명 정도 탈퇴했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목소리로 되겠어? 아니야. <웃음> 뭐, 군대 아니야, 여기. 은혜가 <웃음> 밀덕이에요, 여러분.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명대사. 바로 하나, 둘, 셋, 큐. 우리 학생인가? 포화 <웃음> <웃음> <웃음> 속으로 1 2번 보낼게요. 술 먹다가 옛날에 술 차면 우리는 학생이자 군인이다. <웃음> 군인분들 존경하지 내가. 그럼 나는 왜 존경하니? 나도 육군 병장 출신인데 충성. 여기 각 보여? 왼발 하나 둘 걸음 바꿔 가 하나 둘 하나 뭔가 헐생이가 네 <웃음> <웃음> 다섯. <웃음> 야, 재밌어 이거? 야야야 어. 야, 이거 탑다 조명 좀해야 야, 야, 말하지 마자여기서 <웃음> 광어 바로 입자 오예 잠깐만 얘 너무 커반으로 라사 오예 들어가 베이비 아왜 이렇게 더럽지? 아 <웃음> 어, 귀여워 은혜 아! <웃음> 자그까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들어갑니다 라리오우와개멋있겠다 맞지? 자 여러분 요정도됐 대치면 다된것 같거든요 자 바로 톤오프 은혜 이거 디스플레이 해줘 디스플레이 올려봐서 <웃음> 아 잠깐만 이거 에어프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열어봐서 저런 우와 저기 은혜야 우리 채널에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돼 은혜야 아머스 아까운 은둥이 분들이 요런 것도 원해 어.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아, 남성분들도 많아 dm도 와 dm 뭐라고 와어깨루뒤 알려달라고 오지 <목소리> <주먹을 웃음> <웃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 한번 초베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를 먼저 먹어볼게요 때... 어 이거 굳이 왜 먹냐면 옛날에는 초베를음안 <웃음> 음, 상했네 개들다래자 이번에 광어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지? 광어 스테이크 바로 먹게요초베 우와 광어 맛인데 소스가 미쳤어 오개맛있는데 오늘. 요 이번에는 가지 많이 들어간 데 있죠 초베를 진짜 맛있어. 이 소스가 여러분 느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 너무 맛있어요. 담백해담백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뭐한대한대출배를 파고 와. 트룩트룩자 <웃음> 이번에는 과일까지 올려서 응. 먹어요 아, 근데 과일이랑 스테이크랑 원래 먹나? 먹어 그냥. <웃음> 추배! 음잘 어울린다 샤인머스켓 향이 세지 않아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웃음> 너 괜찮아? <웃음> 약 어딨어 약아 됐어 아 이거 먹어 기침할때 미리미리 캐야 돼 이거 그게 뭐야? 구충제 근데 <웃음> 너 과일 올려줘 말라어올려쩔쩔오 음. 맛있지? 와 <웃음> 뭐야? <웃음> 어? 1등이다 아이씨 내거잖아자 어.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요 사인 머스켓은 좀 비싸가지고 잘 안먹잖아요 방토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이라 했죠 사인 머스켓 아또가스라이트하네 샤인 머스켓이라 했다니까 사인이 아니라 <웃음> 너 저번에도 내가 감자 전분인데 감지 전분이라 했다 그러고 샤인 머스켓이라 했다 어쨌든 자 바로 도마도 먹어볼게요 조배음 <웃음> 음, 도마도도 잘 어울려 근데 샤인 머스켓이 훨씬 잘 어울려 나도 조볼투바이로 <웃음> <웃음> 오, 왜 느려? 아 맞다. <웃음> 아싸, <웃음> 내가 이겼다. 쫄릅릅 방토도 괜찮지. 근데 샤인머스캣이 좀더 낫지. 네, 만약에 조금 더 늦게 했으면 방토가 더잘 어울리는데 샤인머스캣이 너무 맛있어. 근데 너 개빡친 게왜 어느 순간 너 먹고 품평을 하기 시작했어? 왼둥이들. <웃음> <군둥이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능성어 에어프라이 바로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어보다 능성어가 훨씬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번 나 먼저 줘. 야, 야, 뭘 한번 <웃음> 먼저 줘봐. 장유유지 바로 투베르 아 이거는 너는 안 좋아해 기름기가 딱 있어가지고 얘가 근데 너 기름기 있는 거 좋아? 나는 좋아지. 하나 지금 먹을 때 너를 생각하면서 먹은 거야. 아, 그러셨어요? <웃음> 로맨스 안 돼요, <웃음> 여러분. 음. 소스 없이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투베르 음. 고등어 같은데? 조금 먹어봐. 조금만. 조금만? 여기 여기 여기. 조금 이거 먹어 이거. 야야야야야야! 아, 이 정도 먹어봐. <웃음> 음 맛있어? 진짜 참치 고등어? 맛있네. 어 참치? 참치. 아 참치. 아씨,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 하잖아? 나는 마구잡이로 공감하게 되있게 훈련이 되있어 그래서 은혜가 참치 같아. 맞아, 참치. 삼치. 맞아, 삼치. 농어. 맞아, 농어. 내가 은혜 길들이려다가 내가 길들이졌거든요. 근데 괜찮아? 생각보다 맛있어. 그러면은 필살기가 있죠. 라임 러스케. 요거는 또잘 어울릴 수 있어요. 후배. 음, 먹어볼게. 음, 음. 안 먹어봤잖아. 토마도랑 응. 오, 맞아. 안 먹어봤어. 근데... <웃음> 진짜 맛있다. 하나, 둘, 셋. 트룩트룩. 진짜 맛있지? 좀더좀더좀 음. <웃음> 더, 좀 더, 좀. 오늘 좀더좀더자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나머지 한번 다 털어넣어볼게요 우요 <웃음> 바로 먹어볼게요 후배 소스가 케이크 같은 안에 그 단이 있는 그런 느낌 카스테라 느낌이 약간 아니? 응 음, 맞아 아니야 <웃음> <웃음> 너 농어가 좋아 광어가 좋아 하나 둘셋 방어... 농어 광어 농어 아니고 능성어라 <웃음> <웃음> 농어 먹이라 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농어가 익숙하니까 능성어보다 발음도 어려워 능성어 능성어 빠르게 해봐 능성어 잘하네 바, 발음 쉬워 발음 쉬워 <웃음> 너랑 공감하는 거야 계속 너한테 다 맞출 수 있어 너발 냄새나지 아니거든 명시나 <웃음> <웃음> 이거나 먹어라 아, 잠깐만 은혜야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보고요 나 한번 해볼게. 요원뿔군소를 먹었다 해가지고. 여보세요, 형. 어. 잘 들어갔어? 아, 개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 먹었어? 군소? 있던가? 군소 그거 먹었어? 맛있지? 아, 소세지 군소? 어. 이거 사람 먹는 거 맞아? 개록 같은 그지 개 똥꼬 맛이 나는데 지금 먹었는데 입에서 그냥 시오를 잃었어. 미비미비미비안